에? 에? 아니 이거는 나의 내, 내 평생의 의문이다. 왜왜왜왜왜왜 이... 왜, 왜, 왜, 왜, 왜 씻어 드시는 거죠? 굳이 라면은 국물이지. 어, 어 국물 없는 라면, 비빔면,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지 않냐 하는데, 어 태초에 라면은 국물 있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라면의 아이덴티티는 국물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거지. 네, 국물이 근본이죠. 네. 근본은 이제 네, 라면의 본질은 뭐죠? 국물과 면이죠. 네? 이 둘중에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라면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네. 아니 그 어쨌든 그 국물이 면만 건져 먹는 분들도 그 국물의 맛이 면에 배어있는게 좋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끓여 먹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질은 뭐죠? 국물이죠. 네. 몇몇으라고 라면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면 끓인 다음에 물다 버리고 거기다가 소스 비벼드세요왜 국물에다가 라면을 삶아드세요 <웃음> 국물라면? 그래서 면만 건져서 찬물에 씻어먹는다고요? 에? 에? 아왜 왜 씻어먹지? 면을 왜 씻어먹어요? 면을 왜 씻어먹어요? 혹시 너구리세요? 혹시! 혹시! 이건 아니네 선봐 노국물파도 이해 못하잖아요! 노국물파는 아 정말 안타깝다 국물의 참맛을 모르다니 정말 진정한 어쩌구 아니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에? 그거를 국물라면을 끓여가지고 국물에다 끓인 다음에 그거를 또 찬물에 씻어먹는다고요? 국물 좀 짜게 끓여서 면을 찬물에 씻어먹으면 땡땡해요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세요? 그냥 냉라면을 끓여드세요? 에? 아니 이 애초에 맛이 들어가는 그 국물과 소스가 들어간 그 국물을 씻어서 먹는데 맛이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응? 면을 씻어 먹는다고요? 이건 진짜 완전 컬처 쇼크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씻는 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의문으로 남을 거잖아. 아니 이거는 나의 내 평생의 의문이다. 이거... 어제 제 에펙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비밀 친구의 정체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어? 비밀 친구의 정체를 몰라서 그 11대 미스터리가 됐잖아요 10대 미스터리가 세계 10대 미스터리가 그렇죠? 근데 11대에서 이제 12대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네. 왜 사람들은 어? 국물 라면을 끓여놓고 거기서 면을 건져서 면을 물에 씻어먹는가 이거는 도대체가 미스터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돼 어. 12대 미스터리 진짜 맛있삼 한 번만 해봐 이해할 수 없다 애기 때 먹었던 방식이 좋아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유아태행이네 이거 유아태행 아닌가요? 이다그노른들이 말이야 라면을 물에 씻어먹어 그 애기나 하는 거 아니여 그거? 아응해요 정말 충격이네요 네 아이 까 냥냥냥 떡볶이를 물에 씻어먹는다고요? 왜요? 다들 너구리세요? 다들 그 라쿤이신가? 아니 왜 그걸 자꾸 물에 씻어먹어요? 떡볶이를.. 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너구리처럼 물에 녹여 먹진 않잖아요. 걔가 그 녹여 먹으려고 녹여 먹는 게 아니야. 걔는 그걸 씻어먹는 거지. 그 솜사탕 그 녹여, 녹여가지고 그거 어디 갔지? 이거 막 찾는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걔가 그걸 녹는 걸 몰라서 녹인 거고 걔는 원래 씻어먹잖아요. 그 라면이랑 떡볶이도 물에 녹진 않잖아. 그게 씻어먹는 거지. 아 그래서 아까 그 떡볶이 물에 씻어먹는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 어디 가셨어요? 그분 아까 대답하셨나? 이거 왜 씻어드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왜왜왜왜왜 씻어드시는 거죠? 한번 의견이라도 들어봅시다. 네.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 제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봐드릴게요. 씻어도 양념에 배어있고 맛있고 표면도 차가워져서 맛있어요. 기각합니다. 네. 정말 들어만 주셨네. 한번 얘기 들어봐드릴게요. 는 <웃음> 그치 떡에 양념 뱅게 진짜 맛있지 근데 그걸 왜 물에 씻어 먹어 양념이 맛있는 거잖아 어? 떡볶이를 물에 씻어 드실 거면 생가래떡을 물에 불려 드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어? 그 매운 매운 맛이고 자시고 하네. 아무튼 무슨 맛이든 양념 맛이 중요한 거잖아. 라면도 똑같아. 어? 라면도 그 국물 안 먹고 그 국물 남으면서 면을 건져서 면에 씻어 먹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떡볶이 물에 씻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지금에. 그 라쿤 파드로 웃지 마세요. 네. 물에 헹궈 먹는 그라쿤 파들, 어? 똑같은 거예요. 그 양념이 배인 그 양념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게 맛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씻어 먹는다? 근데 이 국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은 양념 없이 그냥 어? 그 떡볶이 떡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히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헹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에? 근데 이게 <웃음> 라면 국물 안 드시고 라면 국물에서 굳이 면을 건져서 물에 헹궈먹는 이두 파들 노국파랑 라면 라면 면살이 헹궈파 이거 지금 떡볶이 떡살이 헹궈파랑 똑같거든요 웃지 마세요 그럴 거면 소스를 왜첨가해 먹습니까? 예? 냄새만 큰칼 하는 정도면 그럴 거면 소스를 왜 곁들여 먹냐 이거예요 예? <웃음> 소스도 생명이에요 <웃음> 칩사들 지지 마 싸불에 지지 마졌어 <웃음> 그저 한 번만 먹어보라는 말밖에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좀사 싸불 안 했는데? <웃음> 이 <이제> 제도는 <토론> 끝내주세요. <웃음> 그치만 떡볶이의 참맛은 오뎅이 아닌가. 왜냐면그 어묵이 정말 그 소스에 진짜 잘 배이거든요. 그래도 어묵은 물에 안 씻어 먹어요. 아, 아 그러면 인정해드립니다. 아 어묵 안 씻어먹으면 됐지 어, 어묵 어 씻어 씻어먹으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존나 메이크 노 센스 어묵에 소스가 잘배어서 살짝 헹궈먹으 씻어 <웃음> 저분 진짜 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온갖 걸다 물에 씻어먹으시면 그, 그 야생으로 가셔가지고 라쿤 그 옆에서 슬쩍 그손 헹구고 있어서 아무도 모를 듯? 라쿤이 그야 친구하자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인간 라쿤이시네? <웃음> 아니 전어묵안 씻어먹는다고요 <웃음> 아, 어묵만 씻어파 VS 떡만 씻어파, 예. 아니, 왜, 왜 그걸 물에 씻어 드시지? 왜 그걸 물에 씻어 드시죠? 이해가 X인데요? 떡볶이를 떡볶이 와 드시죠? <웃음> 이 와중에 떡볶이 기울. 왜 드시냐는 분 나왔고요, 네. 떡볶이를 왜 드시냐. 예.